공동체 활성화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 순찰을 돌기도 하고요. 또 재능 기부를 통해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이웃 간의 소통의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손성애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탁구 연습에 한창인 이곳은 아파트 1층에 마련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방치되었던 곳을 아파트 주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개방한 것입니다. 맞이하는 아파트로서 소통의 자리가 많이 부족했었던 부분이었고요, 방치된 공간을 소통의 탁구장이 들어선 이후 주민들간 소통의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몇 시에 시작해요? 몇 시에 끝나나요? 저희도 동참할 수 있나요? 코치님은 계시나요? 하고 질문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더 활기차게 됐고 또 서로, 서로 간에 이해심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에는 서울시 에너지 절약 실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20여 세대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아파트 내 가로등 일부를 LED 등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자율적인 동참으로 에너지 사용률도 전년 대비 10%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또 방범 CCTV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직접 방범 활동을 실시해 범죄 예방 최우수 시설로도 인증받았습니다.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그 자율 방범대를 구성한 그 골든클럽에서 단지 내부에 대한 순찰과 어 단지 주변 백년산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인 활동으로 이번에 최우수 검제 예방시설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마술과 기타 등 문화교실은 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새마을 분여회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공동체 활성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가 되고 지금 우리는 현재 새마을 분여회도 없습니다. 없는데 요 근래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분여회도 만들어야 되겠다. 많은 공동체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도 해오고 도와달라는 부탁도 하고 해서 같이 이어가는 우리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활동과 에너지 절약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입니다